죽는다 죽어 이거는 진짜 그렇게 여러가지 야채를 한 입에, 입에 넣는 그 쾌감 알아요? 이거 알아? 이거 알아?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 새벽 2시 반이 아니라 저녁 8시입니다 네, 오늘은 특별하게 아니 특별하다면 특별하고 특별하지 않다면 마라탕입니다 아좀 어, 더러운 게다 보이는 것 같은데 집에 괜찮아? 여러분들은 마라탕을 좋아하시나요? 저는 마라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햇반 준비했고요 마라탕 바로 깔게요 1인 마라탕으로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가격은 약 12,900원 이고요 그럼 약이 아니지 12,900원 입니다 가격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거 기름들이 많아서 잘못 뜯으면 그냥 지구 멸망 마라탕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셀프 마라탕이기 때문에 제가 메뉴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옥수수면을 좋아하고요 옥수수면, 숙주, 건두부, 푸주, 양배추, 소고기, 그리고 팽이버섯 이렇게만 넣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들어있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많이 넣습니다 었 원래 청경채도 넣고 청경채 있네요? 너무 맛있겠다 음. 오늘은 조금 조용하게 먹겠습니다 음, 제가 최근에 위염으로좀 시달려가지고 오랫동안 마라탕을 끊었었어요 마라탕이 좀 자극적이고 면도 이제 밀가루고 이러다 보니까 마라탕을 끊었었는데 요즘에 좀 기분 좋은 일들이 많아져가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위염이 갑자기 싹 났어요 술은 진짜 많이 먹었는데 위염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지 내가 스트레스 받은 이 심리적으로 문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음, 이제 연말이니까 스트레스 줄이고 좀더 여유롭게 살아봅시다, 우리 예? 저는 숙주를 굉장히 좋아해요 썸네일 한번 찍어야 되는데 이거? 어어어어! 어 어어, 어어. 오늘은 천천히 먹방을 하면서 우리 근황 얘기를 나눠보자고요 제가 이 자취방을 이제 곧 빼요 여러분 남양주 새 아파트로 분양을 받아서 이제 2년만에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아주 기분 좋게 새 집으로 들어가고요 저는 서울에 작업실을 잡아서 생활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취방은 이제 뺍니다 물론 이제 작업실도 이렇게 꾸밀 거예요 느낌있게 음아마자 진짜 맛있다 너무 오랜만이야 그래서 이제 뭐 잠자거나 이제 밥먹는 거는 본가 남양주에서 해결할 것 같고 나머지 작업은 이제 작업실에서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출퇴근하는 느낌으로 작업실이랑 집을 나눠서 살아보려고요 왜냐면 자취방에서 혼자 작업하고 혼자 밥먹으면은 너무 페인이 돼 지금도 지금 안 씻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촬영하는데 안 씻었다? 혼나야지 근데 어떡해 페인인데 I got a pain! 음 너무 맛있다 이푸즈랑 건두부가 음, 죽음이야 죽음 그리고 사실 마라탕은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국물은 자극적일 수 있으나 대부분의 음식들이 다 야채이기 때문에 아 죽는다 죽어 이거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여러가지 야채를 한 입에, 입에 넣는 그 쾌감 알아요? 이거 알아 이거 알아? 아, 그리고 여러분, 제가 유튜브에 따로 말을 안 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시더라고요. 영둥 이 님, 요기요 광고 나오지 시 않냐? 버스 전광판 지하철에 있는 거 영둥 이님 아니냐? 네, 맞습니다. 제가 이번에 운 좋게도 요기요 광고 모델로 돼 가지고 요기요 광고를 찍었어요. 포장은 무제한 할인 받고 싶은 너에게. 여기 패스. 어디든, 뭐든지, 몇 번이든. 여기 패스. 그래 가지고 이제 이 마라탕도 배달의민 소고기에 청경채 건두부에 옥수수면에 이거 한입에 그냥 넣으면 푸지우 야, 팽이버섯 제가 뜨거운 거잘못 먹어서, 그, 한 술에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야, 이거 건두, 이거. 건두 100장을 싸주셨는데 이거는? 아싸. 아, 소세지나 그, 완자 같은 거몇개 추가할걸. 완자님.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이 며칠에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12월 3일에 연말정산이라는 여러분들도 걱정금심 덜어내고 내년에 맞이하자 연말 잘 보내자 이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기분 좋은 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뮤직비디오도 최대한 찍고 이쁘게 만들테니까 12월 3일날 나오는 뮤직비디오 연말정산 많이 들어주세요 야.. 음, 양 엄청 많았는데 그래도 많이 먹었다잉 제 요즘 유튜브에 좀 소홀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때 유튜브 진짜 열심히 할 때는 일주일에 무조건 하나 이상 일주일에 두 개씩 영상 올리고 그랬는데 요즘엔 거의 2주나 3주에 하나씩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학교 다니고 유튜브만 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리플 채널에도 출연하고 개인적으로 음악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모델 촬영도 하고 뭐... 그리고 요즘에 또 작업실 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좀 많이 못 하게 됐어요 옛날엔 유튜브 영상 못 올리면 불안했는데 요즘에는 리플 촬영하고 음악 만들고 이러니까 그게 좀덜 한가봐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어쩔 수 없이 소홀하게 된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다시 유튜브를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먹방도 좀 하고 무엇보다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라이브 방송을 해서 편집본을 또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더 소통을 원활하게!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,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또 작업실 잡으니까 좀더 부지런할 거예요 음. 그리고 이번에 발매할 곡에도 내용이 들어가있긴 한데 연말 되면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헤? 왜 벌써 1년이 지났지? 나 올해 뭐했지? 라는 생각! 그니까 러 올해 뭘 잘했어도 일단 그 생각이 들어 올해 나 뭐했지? 아... 내년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노래를 만들면서 올해 1년을 좀 돌아봤거든요 1월엔 뭐했고 뭐 2월엔 뭐했고 3월엔 뭐했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해왔던 일들 좋았던 일들도 있고 안 좋았던 일들도 이제 정리하다보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봤는데 오 이게 꼭 저한테 한정되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1월부터 생각해보면 진짜 재밌는 일들도 많았고 뭐 누구랑 싸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또 어떤 걸 이루었을 수도 있고 도전했다 실패했을 수도 있고 전 올해 뭐한거 없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맨날 제 집에서 혼자 시, 생활하다 보니까 맨날 일상이 똑같다 느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직장생활도 했고 광고도 여러 개 찍고 모델 활동도 하고 앨범도 내고 저 올해 음악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올해 한 20곡 냈어 뮤직비디오도 몇개 찍고 리플 촬영도 나가고 심지어 지금 마라탕 먹고 있고 그리고 저 이번에 영어공부 올해 좀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물론 원하는 점수는 못 땄지만 그거 덕분에 외국인들이랑 간단한 대화는 할수 있어요 하나하나 짜잘하게 들어가보면 굉장히 성장한 해였다라는 결론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좀 좋은 기억들 많이 가져가고 안 좋은 기억들 버리세요 실패했던 건안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한 거는 어머니가 될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해 엄마!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내, 내년에는 음. 아 너무 배불러 네 아무튼 오늘 마라탕을 먹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먹방을 진행한 건 아니고 촬영도 하면 좋으니까 그리고 요새 내 얘기를 너무 안 했어 유튜브에 인스타 팔로워분들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시겠지만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그냥 도 얘기할 겸 이렇게 편하게 먹방을 진행을 한 거고요 내년에는 좀더 재밌는 토크 새로운 패션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 진행할 거고요 아까 말하는 걸이어하자면 여러분들도 올해 분명 제 좋은 일들 많이 보냈을 거고 안 좋은 기억은 버리고 12월 깔끔하게 정리하는 해, 정리하는 달로 연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내년을 행복하게 맞이합시다 저도 요즘 또 운동 시작했거든요 어깨가 그냥 거의 지금... <웃음> 죄송합니다 아무튼 내년에 새로운 목표 잡으시고 새로운 출발, 새로운 도전 모두 행복한 하루, 일주일, 한 달, 1년 평생 보냅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b 바 e 왜 쓸데없는 고민? 새해는 다돈화래한명 더.